자 트레이딩 인더 존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 한국에도 이 번역본이 있을, 있어요 어, 그렇죠? 있을 거예요. 마 마르다그라스가 쓴 책인데 번역본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제 생각에는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영어로 된 PDF 파일이 있긴 할 거예요. 아마 어, 어쨌든.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아직 안 읽어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래요.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뭐 읽어봤는데, 뭐 마켓 위자드며, 어그 터틀 터틀 트레이더 그것도 이제 읽어봤고 했는데, 이제 트레이딩도 좋은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술적 뭐 기술적 분석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심리적인 것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어, 책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자, 이제 다섯 가지 정도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우선. 마켓에선 어떠한 일도 이제 아무한 이유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움직임 보면은 갑자기 뭐 치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갑자기 잘 가고 있다가 밑으로 갑자기 쭉 빠질 때도 있고, 종종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어왜 이러지? 이러고 나서 뭐 Forex Factor라든지 아니면 Investing.com이라든지 뭐 네이버 뉴스라든지 그렇죠 CNBC라든지. 뉴스를 찾잖아요 뉴스 그쵸 그패어에 맞는 근데 보면은 뉴스도 이제 가끔 아무런 뉴스도 없는데 가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와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데 어이 책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마켓에서는 어떤 일도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한 것을 어 이제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 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을 어, 보기 위해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어뭐 본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제 거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상하게 잘해 그쵸 이상하게 잘하니까 어 이거 할만한데 하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돈 모하고 뭐 뭐더 크게 돈더 넣고 뭐더 크게 이제 거래 진입하고 어 이런 식 이렇게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이제 이 무슨 법칙이더라. 잠깐만요. 내가 처음에 처음에는 되게 잘겠죠 근데 내가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안 돼. 그렇죠 이상하게 안 돼. 하면 할수록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거래를 할때 여기서는 뭐 별다른 솔직히 말하면 은뭐 별다른 생각 없이 어떻게 말하면 은 별다른 생각 없이 별다른 분석 없이 엔트리에 대한 뭐 기준점 그런 것도 뭐 그런 법칙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거 올라가는 올라가니까 그냥 가야겠다. 그렇죠 아니면 내려가니까 매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트렌드 따라서 거래하니까 이상하게 잘돼 돈이 잘 벌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배워서 계속 해봐야겠다.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한국는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이제 beginners라고 like 해가지고 가장 이제 초자들이 이제 운이 운이 좋아서 잘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움에 배울수 잘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배웠는데 더잘안 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랑 심리. 왜냐면 내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방향 자체를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어디 보자. 매수를 했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하면은 기술적 분석을 사용했고 카운터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도 받고 리테스트도 받고 이브닝 아 모닝 스타 캔들 패턴도 받고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 어 이거는 내 내, 그, 뭐야. 아, 바꾸다 뭐더라내사진에 어떤 그건데. 하여튼, 내 생각에 없었던 그런 움직임인데.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당황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밀 자른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시탑 맞을 때도 있고. 근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진입을 하고 그냥 둡니다. 이제 내가 최대한 퍼펙트하게, 퍼, 퍼펙트하게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할수록 거래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 거래 자체도 내가 퍼펙트한 엔트리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다음에 대충 예를 들어서 뭐 움직임이 있고 브레이크아웃이 나왔고 카운터 트렌드가 있고 브레이크아웃이 나왔고 아 대충 이 정도 가격이면은 괜찮은 엔트리 같다. 이런 시 이런 이런 곳에서 잡으셔도 충분히 좋은 엔트리에요 엔트리에 대한 정확한 그 틀리다 맞다 이런 정답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가격대에서 사, 어, 이제 매도 매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엔트리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부담감만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묶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내가 최대한 편하게 거리를 해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을 하는 여기서 그래서 이 책에서 말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무조건 방향을 완벽하게 예측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 이거 좀 위로 올라가야겠다. 엣지를 가지고 거래를 할 때도 승부와 는은 항상 랜덤하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거래를 이제 그 하면은 통산적인 수치를 보았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포커, 프로 포커 선수들이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딸 때, 아니면 뭐 카지노. 그죠 카지노를 그냥 예를 보면은 카지노가 이제 우리 상대로 이제 그 승률을 보면은 뭐 51%? 52%? 이러, 이, 이 정도 숫자라고 쳐볼게요. 51%, 52%, 52%.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가세에 가가지고 돈 4,000불을 땄어요. 뭐 100불 가지고 4,000불을 땄어요. 와, 잘 돼. 근데 계속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이렇게 돼있어요. 왜? 카지노는 우리 상대로 52%, 뭐 1%, 2% 그 차이에 엣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그1 2%의 그 엣지가 우리가 마켓을 상대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러한 이제 기술들을 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엣지를 가지고 거래할 때도 승가 팬은 항상 랜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거래를 할때이 통산적인 수치를 10개의 거래 가지고 수치를 내시지 마시고 많이 거래를 해보세요. 100개, 뭐 200개. 아니면, 뭐, 100개, 200개 보려는 시간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그래서, 어, 즉, 100개의 거래시 20연패, 60연승, 그리고 20연패가 될 수도 있고, 60연승 후 40회가 될 수도 있고, 40연패 후 60연승이 될 수도 있다. 랜덤. 자. 100개 안에서의 승패는 랜덤이지만 차이점이 있죠 뭐죠? 바로 엣지 마켓을 상대로 몇 퍼센트의 엣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오늘 못 벌었네 뭐 어제 못 벌었네 아, 이번 주못보셨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일단 거래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어, 뒤돌아 봤을 때, 내가 거래한 것들을 뒤돌아 봤을 때, 통상 수치가 어떠한지. 좋으면 좋고, 좋으면 어디서 또 이제 내가 더 승률을 높일 수 있을지, 내더 엣지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뭐 체크를 하고, 또안 되면은 또, 어디서 내가 잘못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 이러한 뭐 단점들, 이러한 실수들 그런 것을 좀 고칠 수 있을지 아니면 은이폐한 거래들, 거래들을 봤을 때 어,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크를 함으로써 엣지를 높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장기적으로 1% 2%의 승률이라도 높이고자 사용하는 을게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 후에 코렉티브 스트럭처 기다리고 카운터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까지 기다리는 거죠 최대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마켓을 상대로 아시겠죠 네 번째는 마켓에 대한 엣지는 단순히 장기간 그렇죠 장기간 봤을 때 내가 마켓을 상대로 이길 확률이 더 높다는 지표이다 이런 것을 엣지로 부릅니다 모든 마켓의 움직임은 유니크하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라도 보이지만은 그 움직임 자체는 새롭기 때문에 저번 거래가 같은 패턴에서 잘 됐다고 해서 이번 똑같은 패턴으로 보이는 거 거래했을 때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러한 그렇어 그리고 20뭐 20연패가 될수 있고 20연패 후에 60연승 그다음 20연패 이런 식으로 이제 어이디스트리비션이 무작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바켓의 움직임은 유니크하고 새롭다. 그렇기 때문에 전판 이겼다고 해서 다음 판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 어, 해야 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아시겠죠?